잘 보고 있죠? 제 그림이 예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요 쪼꾸미들 오늘 분갈이 하려고 합니다 뭘로 할까요? 뭐가 잘 어울릴지 몰라가지고 엄청 고민 중에 있답니다 아유 이거는 이거에다 할까요? 이렇게 음, 늘어지는 것 같으니까 아니면 좀더 큰데 열어 잘했어 아우 따가워 너왜 그래 어떤 거를 그런데 이건 먼저 하겠어 이거 좀 크라고 꼬맹이 꼬맹이다. 짱. 힘 좋추. 혼자 떠드는 거 아주 잘합니다. 혼자 떠드는 거를 잘하고 있답니다. 어이 없지 말입니다. 말입니다. 아이고 재밌다고 자꾸하니 택배로 이게 아우 지역 마트에서 이걸 파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택배로 안받아도 되고, 동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사오니까 아니 바로 집에 가져와서 분갈이도 할수 있고요 아 정말 찾으러 다니다가 일을 못 보겠네 저기서 또 한가지 왔어 뭐냐고요 사비요사 미니 삽 미니 삽 조심조심 다려야 될것 같아요. 엄청 엄청 여리여리해요. 운동 작품이.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상처했잖아 이게 핀셋이 지금 너무 큰데 저기로 가질러 가기 싫어서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있네요. 새끼가 떨어졌네. 내일은 며칠을 놔둬야 될것 같아요. 그죠? 잘 놔둬야 될것 같아요. 자, 그쪽에 계세요. <웃음> 이 조그만 분들은 굳이 바닥 안 깔아요 그래서 그냥 물이 잘 빠지니까 춥수를 춥수 춥수 춥수 춥수 덥수 아 썰렁 노래니 음, 조금만데 이름표는 엄청 커가지고 무슨 춥수씨가 춥수, 춥수 우리집에 제가 꺾어가지고 잘라가지고 놓은거 있는데 그 옆에서 자구들 올라오고 있던데요 그 뭐라 그러지 커팅 커팅 해갖고 놔둔것들이 있는데 이제 겨울에 했는데 이제 막 자구 올라오고 있어요 모래는 모래 고운 모래 고운 모래 단모래 같은 고운 모래네요 슈트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물 들어도 이상하게 물들어가 안타고는 애같이 생겨가지고 귀엽다. 그죠? 응? 화분도 귀엽고. 오늘 이런 거안 한다고 해서 딱히 할거 있는 것도 아니에요. 뒹굴뒹굴뭐 TV를 보겠죠? 이런 거 하는 대신에 TV를 안 봐요 저는. TV 볼 시간이 없어요. TV 볼 시간이 없어. 뽑아 놓느냐고요?